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즉흥적으로 괌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너무 즉흥적이라서 지금 이제 막 비행기를 예약을 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호텔이랑 와이파이 도시락 등등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했다 걱정이고 보고 일단 좀금지겠습니다 시간이 한시가 아니고 12시 45분인데 저희 4시에는 4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자고 있다 우리는 4시에 나가야 된다 잠을 못 잔다 일단 그 약간 붙이는 것만 했거든 <웃음> 센거 말고 음. 거기서 센거 하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어, 저희... 머리 날릴 것같아서사람을 많이 보이요 음.. 맞아 세트 그리고 신이 났습니다 고구마 자슴살 사 아, 저 얼마나 맛있는 걸 먹어 어... 비상구라서 자리 시작했 어, 되게 싶어 가 우리는 지금 괌에 갑니다 <웃음> 괌을 가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첫밤인가요네 근데 괌 가는 사람들은 보통 한 번만 안가 원감, 초감 수리감, 호감, 이렇게 계속 간다고? 음. 좋은가 보다 칩칩 사우나 했더니 헝궁 느낌. 사람이 진짜 없어서 입국 신사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없는데? 와, 이거 한 시간 반 기다릴 줄 알고 걱정했었거든요. <목소리> 와 날씨 뭐야. 생각보다 덜 습하고 생각보다 덜 덥다. 올렌벌 체크. KM, KM? Yes, number. Oh. I'll be back for your number. I'm e h o t l i 거 n e a c m o r e r i o n e o r n m e r 기 가성비가 좋고 yeah, 쌉니다 you, okay? 아,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안 정도 이상. 다른 데는 다 한인이라 가지고 다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저희는 영어를 못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차량 점검 있겠습니다. 라스트.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오케이. 저 <목소리> <진짜 목소리> 보이나? 아무튼. 와우. 아캡이 컨디션 좋다. 튀어 잘 잡았다, 너무 잘 잡았다 여기 한 3박에 1인당 한 20만원 정도 꼴인데 3박에? 어 외에 컨디션 괜찮고 뷰도 좋고 화장실도 거의 거의 쎄고 베이비 호텔입니다 베이비 호텔 와, 물 색깔 말도 안돼 아, 진짜. 오! 와! 와 무서워 우리 빤뜻빤뜻 하다 우리 빤뜻반뜻하네와 네, 날씨 진짜 완전 뜨거운데? 나 오늘은 브런치를 먹고 쇼핑을 좀 하다가 들어와서 나중에 준비를 좀 해서 저녁에 나갈 계획이에요 아, 네. 노을 질때 맞춰서 노을 질때 맞춰서 사진을 올려고 아. 근데 저녁에 해변 쪽에 앞에서 이제 그냥 뭐 카페 같은 거 마셔도 되고 저희 비치 앞에 나가서 이제 비치를 보면서 이제 먹어야지 뭐 고기를 뜯고 네. 고기 뜯고 갈비를 뜯고 갈비 뜯고 시리프 네. 뜯고 그고 미쳤다 미쳤어 오 마이 갓네스 맛있템아그템아이이템아이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 아이템? 아이템? 없어졌어. 응. 없어졌어. 응? 나 이런 거 맨다고. 응. 응. 밥 먹고 옆에 거기 왔어요. 그 뭐냐, T 갤러리야. 용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여리야 방끝단박 이제 우리는 ABC 스토어스 저는 키링이랑 여기 코다카메라다생겼어요 내일 물놀이 가거든요 그때 음. 아마 와, 이거 탑니다. 나중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아, 야, 야. 여기는 소복도뷰인데이쳤어요 여기도 뒤쪽으로는 이렇게, 암벽들이 이렇게, 이렇게, 에는수이장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저희는 헬스장 가는 중입니다. 고두지. 오, 큰데? 괜찮은데? 저희는 헬스하고 씻고 준비해서 나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빠 저희 헬스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고기 좋아 고기. 고기 먹으러 왔어요. 저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쉬림프랑 리바이 리바이 스테이크. So, because e d i it? I can't believe it. I can believe it. 다다다 오늘 처음으로 해변으로 왔어요 내일 여기 얼마나 이쁠까 아 진짜 부지탄이 좋네 너무 아, 게임. Good morning. 둘째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요. 와 아침엔 진짜 안 덥고 별로 안 습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골핀 크루즈 타러 가는 날이거든요. 10시 25분인가? 그때 비고 본다 하셔가지고 그때까지 조식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가보자이! 저희는 조식 먹기 전에 아침에 런닝을 하러 가려고 해요.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사랑의 절벽까지 왔는데 아 너무 더워 진짜 아무것도 없다나 excuse me what is that? 주세요. 이제 다시 뛸까 민기 우리 지금 우리 딱 5km 뛰었거든. 아. <웃음> 거짓말이야. 이야, 고생했어. 땀이 많든이기 3km 더. 짜란. 아, 인들어 이거 진짜 좋다. 자 누가 신어딱가 신자? 누가 신자? 누가 제가 신자? 누가 신자? 누가 신자? 누가 신자? 누가 신자? 누가 신자? 누가 신자? 누가 신자? 누가 신자? 누가 신 먹고 있는데 지금. l e t 러 가자. <웃음> <웃음> 이렇게 투어 신청하면은. Hello. Thank y 이렇게 탈수 있어요? <웃음> 앞에 앉을까지일 앞에? 여기 앉자 uh, yeah. yeah. Thank y 이리 트립에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거 같아. 지금 우리는 지옥불이랑 지옥도? 지옥불 지옥더 타이시엑 다 아, 포기지다. 대박이야. 기럼 같이 간다. 대박이다. 너무 물이 진짜 많이 나너 좋아 헤빙클라이 v 왔고요 저는 티셔츠 프린팅 티셔츠 하나랑 빤스 다섯 개 할인하길래 샀습니다 h 찬이는 아직도 빤스 보는 중 a fan. I'm 다이어트 펼치기 1번 프라이 바베큐 식 인기 메뉴 1 감자튀김 치즈 프라 바베크 스페셜 감자튀김 스페셜 감자튀김 이렇게 요1치인 o 100 인치 인거 100 인치 인거 100 인치 인거 100 인치 인거 100 인치 인1 p 거 휴가크 그 자체 미쳤다니 미쳤다, 미쳤다. 미국의 맛이 어때 중에 그 스테이크 머시기 뭐 그집거그집게 맛있었어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약간 공원처럼 돼있으면서 여기는 맞은편에는 이렇게 여기 한아 좋다. 페빈클라인옷산 거. 도 득템했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다 와 사기다 구름이 많으니까 와, 하늘이 너무 예쁘다 모모치 해변이 생각나는 오늘 이유가 있구만 응? 오늘 이유가 있어 어, 음. 어, 아 이거 not. You are n o 에 You 세개 e 만있 t You are not. You are not. y o 이게 뭐 바르는 건가? 그러니까 뭐 바를 것 같은 건가?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하는 원래? <웃음> 알겠다. 이건 근데 진짜 너무 반짝반짝한데. 그치? 괜찮은 건가? 색깔이, 색깔이 좀. 이번제 날도 <웃음> 그 저희는 씻고 이제 팩도 했고요 여기 이거 빨간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야식 아닌 전 저녁 겸 야식을 먹습니다 짜라란 과자? 과자 파티예요 사실 자라라란 어. 미국은 이렇게 프레즐이랑 도루토스랑 썬칩이랑 피토스를 한 번에 이렇게 한다. 맞아, 이걸 다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완전 신기.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메인도. 그리고 단백질 12g, 12g. 이따 뵙겠습스다